you mm -hmm. 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요즘 제가 하모닉 그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모닉 그룹 중에서 첫 번째 그룹인 낙관이들 긍정적 전망 그룹에 대한 해석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른 두 그룹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애니어그램이 호니비안과 하모닉을 통해서 하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기초 지식이 있는 분들께 이 영상을 권해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시작합니다. 댓글을 보니까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초간단 애니어그램 유형찾기라는 영상에서 던진 두 가지 질문이 바로 허니비안과 하모닉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허니비안 그룹을 묻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하모닉 그룹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자신의 유형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에서 본인이 안 나서는 사람에 해당된다면 트트론이 되는 거고요. 그럼 4번, 5번, 9번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낙관이들이 되는 거죠. 2번, 7번, 9번 중 하나란 얘기입니다. 위트로오이면서 낙관이들에 속하는 사람은 9번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유형이 9번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혼인뱅과 하모닉은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를 알아내는데 사용될 수도 있지만 치료 전략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유형이라는 게 일종의 고장난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치면 완전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100% 완전해지지는 않겠죠. 그럼 예수나 부타 같은 성인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건강한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의식성장 또는 의식발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의식성장의 과정이 유형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고장난 부위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아홉 가지 길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 의식성장의 길이 아홉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에니어그램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일단 자기 유형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했죠.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엉뚱한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허리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위장약이나 소화제 먹는다고 상태가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혼이 위안과 하모닉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얘기일까요? 바로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자신을 제대로 알려면 다른 모든 유형을 알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타인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은 남이 오히려 더잘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는 잘 보이는데 정작 본인한테는 잘안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알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의 여러가지 얼굴을 알수록 타인을 더잘 이해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궁극적인 모습은 남이나 나나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장나기 이전 상태, 완전한 상태는 모든 유형이 똑같다는 겁니다. 본이비양과 하모닉은 바로 이걸 단계별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어요. 본이비양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겉모습, 평상시 모습과 닮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요. 하모닉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또 하나의 모습, 특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모습과 닮은 사람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여러 다양한 친구들과 친해지고 부딪히면서 성장해가는, 성숙해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한테 이런 면도 있었네 이런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사실은 허니비안 하모닉 외에 한가지가 더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착입니다. 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성격의 본질이죠.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 본능형 감정형 사고형으로 구분되는 중심 구분이에요. 모든 유형은 이 세가지 그룹이 다 다릅니다. 겹치지 않아요. 이번에 허니비안은 컴플라이언트입니다. 1번 2번 6번이죠. 그리고 하모닉은 능력그룹 역량이들이에요. 이번엔 1번 3번 5번이 하나로 묶이는 겁니다. 네이번은 원래 본능 고착이죠. 8번 9번 1번, 1번이 본능 유형이잖아요. 여기서 1번은 6명의 친구들을 알게 되죠. 그 여섯 명의 친구는 각각 다른 측면에서 자신과 아주 닮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일단 1번의 평상시 겉모습은 2번, 6번과 비슷하고요. 세 유형 모두 컴플라이언트입니다. 그리고 1번의 또 다른 얼굴은 3번, 5번과 닮아있어요. 영양이들이라고 했죠. 애니어그램의 침착맨들입니다. 하지만 1번의 본질은 8번, 9번과 같습니다. 본능 고착이죠. 모티브가 본능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1번은 하모닉과 허니비안 그리고 중심 구분을 통해 자기와 동일한 면이 있는 6명의 친구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다양한 얼굴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번은 2차 유형이죠. 9가지 유형 중에서 1차 유형이 3번, 6번, 9번이고요. 이들을 제외한 1번, 2번, 4번, 5번, 7번, 8번이 2차 유형입니다. 1차 유형과 2차 유형은 여러가지 면에서 구분되는데 의식성장에 있어서도 매우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패턴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1차 유형은 분리된 걸 연결하는 거고요. 2차 유형은 좀더 복잡합니다. 분리되어 있는 건 연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연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3번의 경우 1차 유형입니다. 1차 유형 369는 일종의 이중인격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했죠. 나쁜 의미는 아니고 뭐라 그랬죠? 인격이 크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면만 보고 그게 다인 줄 알면 나중에 당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전혀 다른 면이 있다는 겁니다. 3번의 경우 사고 본능 그리고 감정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의 작업은 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걸 연결하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이때 1차 유형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자,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기준은 언제나 1차 유형 369라고 했어요. 그래서 3번은 3번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베니그램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근데 1차 유형 369에게는 그 여행길 자체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을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3번의 경우 자기 자신은 뭘까요? 바로 감정입니다. 3번은 감정고착이에요. 물론 좀더 본질적인 자와는 그걸 넘어서 있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자기 자신은 그런 고차원적인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세 가지 자즉 사고의 나, 감정의 나, 본능의 나 중에 3번이 집착하고 있는 자아가 감정의 나라는 얘기예요. 3번의 모티브는 감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3번은 전혀 감정형같이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감정이 숨어있거든요. 어디에 숨어있습니까? 사고 본능 뒤에 숨어있는 거예요. 이 숨어있는 나, 감정을 끄집어내고 드러내요 나의 겉모습, 헤르소나인 사고 본능과 연결시키는 과정이 3번이 걷는 길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길 자체가 3번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3번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3번의 처지 인상은 호니비안의 어설티브죠 현실에서의 게임에 익숙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감 능력은 부족한 사람들이죠. 별로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어설틱 그룹 3번, 7번, 8번 중기준은 누구입니까? 3번이죠. 3번, 자기 자신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3번을 좀더 알게 되면 하모니 그룹, 역량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감정 컨트롤, 감정을 제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1번, 3번, 5번입니다. 기준이 누구라고요? 3번입니다. 여기서도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3번에게 혼이 비안을 통해 에서도 감정을 이야기해요. 하모닉을 통해서도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혼이비안에서 공감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어설티브 그룹에 속할 때도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모닉에서 감정을 컨트롤하고 있는 역량이들 그룹에 속할 때에도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그룹 모두 3번에게 하는 말은. 당신은 원래 감정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3번의 본질은 감정 유형이거든요. 2번, 3번, 4번이 감정 유형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도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감정형 2번, 3번, 4번 중에서도 기준은 3번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감정 기능을 깨워서 얼핏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당신의 겉모습 페르소나인 사고 본능과 연결시켜 하나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게 메뉴 그램이 3번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1차 유형인 6번 9번도 이와 비슷합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숨겨지고 가려졌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2차 유형은 상당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기준은 언제나 1차 유형 369라고 했죠. 그래서 이들의 걷는 길은 1차 유형 369가 돌아가면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몰랐던 자신의 다른 면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왜 2차 유형의 기준이 1차 유형 369가 되는 걸까요? 2차 유형은 1차 유형이 서로 다르게 조합되어 만들어진 유형들이거든요. 2차 유형의 본질 자체가 1차 유형 369가 서로 다르게 조합된 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5번은 원래 6번과 같은 사고 유형이죠. 그런데 9번과 같은 윗트론입니다 그리고 3번과 같은 영령이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5번은 원래 6번과 같은 사고 유형인데 처음 볼 때는 9번과 비슷해 보이고 계속 보다 보면 3번과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5번과 같은 2차 유형은 1차 유형 369 모두와 관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1차 유형 369가 조합되어 2차 유형 124578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2차 유형은 3번 같은 면이 있고 6번 같은 면이 있고 9번 같은 면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가 가세요? 모든 2차 유형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본인이 2차 유형이라면 본인 유형으로 한번 해보세요. 중심 구분, 혼입비한 구분, 하모닉 구분 모두가 다 다릅니다. 한 그룹이 3위 기준이라면 다른 그룹은 6위 기준이고 나머지 한 그룹은 9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호니비앙과 하모닉을 통해 1차 유형 3번에게 당신은 원래 감정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했죠. 그럼 2차 유형 5번에게는 무슨 말을 한다는 걸까요? 5번은 사고 고착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원래 사고였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5번이 뭐라고 할까요? 음, 나도 알아. 그러겠죠. 5번 스스로 생각이 많을 뿐 아니라 잘 멈출 수도 없다는 걸잘 알고 있어요. 굳이 본인이 사고라는 말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면을 모르는 거예요. 특히 자신의 본능을 잘 모릅니다. 5번의 경우 본능이 왕따잖아요. 이 말은 5번은 본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장인 사고만 5번이 아니고요. 5번까지 포함한 사고 감정만 5번이 아니에요. 본능 또한 5번이라는 얘기입니다. 왕따도 나요. 대장도 나고요. 꼬붕도 나고요. 왕따도 나라는 거죠. 오번에게 있어서 본능은 내가 잘 모르는 나예요. 이게 나인지 잘 몰랐다가 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의식성장이라는 거죠. 오번은 뭔가에 몰두 있으면 배고픔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주변에서 나는 소리나 냄새도 잘못 느낄 때도 있어요. 신체 감각을 온전히 느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포니비안 윗로론 설명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당신에게는 당신이 잊고 있는 당신의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내세요. 이게 이어 램이 혼니비안을 통해 2차 유형에게 하려는 말이라는 거예요. 왕따 기능 또한 당신이 맞습니다. 그것도 당신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하모닉이 온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2번, 7번의 경우 하모닉 모드일 때 본능 스위치가 꺼진다고 했잖아요. 하모닉은 2번, 7번에게 본능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죠. 욕구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2번은 자신의 욕구. 7번은 타인의 욕구를 인지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본능 스위치가 꺼져버려서 그렇죠. 사실은 이 스위치가 꺼진 게 아니라 꺼버린 거라고 했죠. 2번은 감정이 7번은 사고가 본능을 컨트롤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능을 끈 범인이 얘네들이라고 했습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 애니어그램이 하모닉을 통해 하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본능을 내버려두란 얘기입니다. 자기 꼬붕으로만 알고 데리고 놀고 이러지 말고 본능을 그냥 좀 내버려두란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걸 연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분리하라는 게이 얘기입니다. 7번 같은 경우 감정 스위치가 켜지면서 새로운 연결이 생겨나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사고가 본능을 꺼버렸어요. 사고가 본능을 데리고 노는 거. 사고와 본능이 이런 식으로 연결된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본능은 본능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사고와 본능을 분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기능 모두가 켜진 상태에서 다시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7번은 사고가 본능을 데리고 논다고 했는데 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죠 7번은 뭔가 호기심이 생기면 곧바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에 푹 빠지기도 하지만 흥미를 잃자마자 다른 흥미거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가 본능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사고도 문제고 본능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깊은 생각을 잘안 한다는 뜻입니다 사고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머물러 있을 충분한 시간 이 필요한데 본능과 섞인 채로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애들처럼 노는 것만 좋아하다가 세월을 낭비하기도 하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본능은 본능대로 좀 내버려두란 얘기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걸 분리하라는 거죠.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은 감정이 본능을 데리고 놀잖아요. 2번은 감정이 풍부하지만 깊이가 부족합니다. 7번의 사고와 비슷해요. 거울 이미지라고 했죠. 왜 깊이가 부족할까요? 이번은 감정을 느끼자마자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거든요. 이번은 누군가에게 연민을 느끼면 현실적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냥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어, 그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그게 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감정 에너지가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번은 타인을 위해 살지만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게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갖지 못해요. 예컨대 자식을 너무 챙겨준 나머지 자식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마마보이 같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과연 자식한테 좋은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1차 유형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자신의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거고요. 2차 유형은 1차 유형 369가 돌아가면서 기준이 되어 자신의 다른 모습을 알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차 유형은 자신의 원래 모습 즉, 대장이면서 왕따였던 그 기능이 울타리가 터지면서 다른 두 기능과 통합되는데 이게 처음엔 시작 자체가 어려워요. 천천히 느리게 진행되다가 일단 어느 선을 넘게 되면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유형의 발달 과정을 혁명적이라고 하고요. 2차 유형은 일단 왕따였던 기능이 연결되고 꼬붕이었던 기능이 대장으로부터 분리된 후 다시 새 기능이 통합되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점진적 단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2차 유형의 발달 과정을 진화적이라고 합니다. 2차 유형은 1차 유형에 비해 쉽게 변화가 시작되는 반면에 좀더 많은 단계를 거친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